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14주 전에 3월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급식 경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날에 제가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육이 뭐냐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가 뭡니까?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학업을 하는데도 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학기 초에 여러분들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계획을 세우자 얘기를 했냐 하면 은 경영이라는 것이 뭐냐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계획 수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번 리뷰 한번 해봅시다. 경영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급식 외식 산업에 우리가 종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경영자 입장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경영자가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럼 경영이 뭐냐?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경영을 어떻게? 경영이 뭐냐? 급식 경영이 뭐냐? 어떻게 답할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경영이란 무엇을 경영이라 하느냐 그래서 학습을 위해 가지고 에, 부탁을 하겠다 자 수업시간에 뭐든가 하겠다 과제물 포함해서 아마 약속 이건 거의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과제물 해야 될 정도는 제가 분명히 과제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좀 충실히 하자. 결석이나 지각은 가능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 조직 활동을 미리 경험해보자.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 계획이었지. 이 계획은 잘 수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매번 우리가 체온 체크도 하면서 이번 학기 내내 전는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아마 이 체온 체크를 한 과목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렇게 팀 활동을 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조직, 팀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팀활동을 할 때에 개인이 해야 될 영역은 과제로 내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주요 부분은 강의 촬영을 해서 동영상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시 볼수 있도록 올려드리겠다. 자, 이 약속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보지를 않더라.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가 했는 것을 자 리뷰 복습 다시 보기. 자,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 자, 교육 뭐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은. 한자로 교육인데 가르칠 교 자고 길을 육 자입니다. 영어로 education. education. 정의를 한다면은 사람을 교육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한 학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한 학기 이제 마치고 다음 기말 시험 있고 나서는, 자, 사전에, 교육 전에는 어땠는데, 교육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이 바뀌었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확 표현, 표시가 날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바깥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 그냥 행동으로 딱 변화가 오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속에서 여러분들 머리 속에 가슴 속에 뭔가 남았는 게 있느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저는 태도에서는 뭔가 조금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우리 전공이 쉽게 얘기하면 소비스 정신을 가졌는 산업이잖아. 서비스. 남을 소빙, 섬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직무가 거의 남을 섬기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한 학기 지나고 나서는 뭔가 조금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태도의 변화가 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나 자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안 들리지? 학기 초나 학기 말이나 똑같아요 자교육사요소이 동영상 그대로 내가 그대로 로데이터 그대로 내가 올리고 있습니다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교육매체 이 세가지가 교육사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본 것은 잠깐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했다는 얘기가 내가 실제로 해보았다, 그냥 들었다, 들었다, 봤다가 아니고 내가 해봤다. 내가 해본 것이 지금 무엇이 남느냐 그 해보기 위해서 과제를 내었습니다 과제를 자 과제 가능하다면 과제를 내는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좀잘 했으면 좋겠다 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웃음> 과제 어떻게 했는지 다 한번 볼 거예요. 자, 경영이 뭐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자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어, 조직에 들어갔어, 그 조직의 경영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꼭 경영자만이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로 보면 은 경영자는 한 사람 CEO만이 경영자라고 볼수 있지만 은그 회사 속에 각각의 조직들이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주방에 있다 하더라도 주방 그냥 조리원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은 조리부서에 그래도 장을 맡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영양사는 모든 걸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리사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걸다 해야 돼. 그때에 어떻게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을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 조정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경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정의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 CEO가 고객은 2위다. 그럼 1위는 뭐냐? 1위 고객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동영상 하고 시청하세요 내용을 줬고요. 그럼 경영하게 그 경영하게 언제부터 이 경영하게 됐느냐? 경영하게 어떤 뭐 아버지랄까? 뭐 경영하게 시초 자, 이분이 이분이 이제 얘기가 피터 드러크가 경영하게 뭐 시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이분의 어떤 그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을 들었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료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수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첫 수업에 벌써 제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를 자, 이게 시험 문제도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런 것도 물었었고요. 자, 물어써 있고